자 그러면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둘이서 우리가 협상을 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신중 고민형과 심사숙고형은 시간이 많이 소모될 수도 있어요 좋은 방향으로 간다 하더라도 그러면 첫 번째 이 효과 이 북미회담이다 그죠 북미회담을 통해서 이 북미 해담이 이 트럼프에 노벨상을 안겨줄 정도의 수준이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은 비록 우리가 그, 응? 큰 역할을 한 트럼프 의 대통령이 있지만은 이 노벨 평화상은 그거와는 아주 상반된 논리이고 논리가 잠재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것이 이것이 두개예요 하나는 yes 하나는 no가 되겠죠 맞다 아니다가 우리는 두개의 분류로 될 거다 그죠 트럼프 대통령인데 가게 되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해요? 다 돈이 없나 나라가 뭐 어떻나 세계 최고의 힘과 세계 최대의 돈인데 이 돈화가 힘하고 이런거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잖아 그죠 그럼 뭐가 제일 필요하겠나 이 명예가 그지 명예가 제일 중요한데 이제 또 오로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그 뭐고 목표를 달성해 갖고 이 부족한 것이 뭐니까 단지 이 명예 한 것만 좀 부족하지 나머지는 뭐 어디에 어디 어디있나 그지 모든 것 해결 다 됐다 그러면 여기할 때는 이 명예를 위해서 명예는 얻었다 이말 그지 자 명예를 이래서 나머지 부분들이 수탄하게 진행될 가능성은 충분히 많이 있다. 그죠 이것은 충분히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우리가 노벨상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안겼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아, 그거 아니다. 그거하고는 평화하고는 관계없다. 이렇게 놓을 수는 없잖아. 그런데 이제 문제는 NO가 됐대 이때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놓을 것인가를 우리 고민해봐야 돼 자이 북미의 회담이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겠나 여기는 또 맹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또 맹점이 무엇이냐는 것을 우리는 지켜넘어가야 돼요 잘 됐을 때는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것을 감수할 거예요 모든 것을 감수할 것인데 노가 됐을 때는 감수 못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무엇을 감수 못할까 자, 자존심이 허락 안할 것이다. 그죠? 자, 있는 거, 없는 거, 모든 것을 다 갖췄는데, 이 명예에 대해서 실망을 많이 할이다못 받은 것은 그렇지만 실망을 많이 할 것이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해? 미국의 산업은 무엇으로 이루어졌을까? 국방, 국방산업이다. 이 말이야. 핵무기부터 시작해갖고, 우리는 비행기에 이르기까지. 그죠? 모든 무기에 일으키기까지 이것이 국방산업에 국방산업에 트럼프가 족쇄가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없수 없잖아. 자 미국의 산업은 자 일반 생활용품은 미국에 중국에 다 뺏겼잖아. 그리고 법용 우리 펌프터부터 법용 이런 전자제품은 어떻게 한국에 다 뺏긴 거야. 그치?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다 수입하는 거야. 여기서 미국에서 있는 것은 농산물, 미국은 대륙이 크니까 기계와 다 농장과 우리 군수산업이다 이 말이. 그죠. 농장과 군수산업, 그 다음에 우리는 세계 경제를 주무리려는 우리는 어떻게 돈, 많이 경제라는 거다. 이세 가지를 잡고 있지 나머지 부분들은 다 흘려놓는 거야.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 노가 됐을 때 제일 문제는 미국의 최고의 산업은 우리는 국방산업이잖아. 자, 무기 파는 거. 이런 건데, 변기 파고, 편던기 파고, 이런 파는 거, 거.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딜레마에 빠지는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여기서는 명예를 넣기 때문에 야, 그거는 다른 방법으로 좀 돌려 전환할 가능성이 있겠지. 이렇게 딱 됐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 군수산업은 어떻게 해? 세계를 자꾸 쟁쟁으로 만드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켜야 전쟁을 일으키도록 자꾸 만드는 것이 있어야만 이것을 다 소모시켜요 옛날에 음, 만들어지 미살도 크루즈 미살도 이런 것을 다소 전쟁을 해갖고 소모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또구입해그고또 파는 거지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이것이 더 악화돼갖고 잘못되게 되게 되면 엄청나게 또 이제 뒤말려갈 음,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염려하는 것은 우리가 이것은 우리는 보기 좋아라고 우리 문재동 형이 진심이겠지만은 이 진심만 가지고는 이것이 해결될 수가 없는 거야. 지금 상황을 봐서는 이것을 객관적으로 생각하게 되게 되면 누가 내가 심사를 한다. 나도 맨날에는 심사를 많이 해봤지만 심사해갖고 이렇게 택도 없는데 이거 심사가 가능하겠나? 괜찮을 고 같으면 되겠나? 그런데 지금 뭐 중간선거 하면서 뭐 이렇게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가다가 뭐저 음, 회사 뭐 하, 말은 못하지만 은 이렇게 그러면 또 우리 문재, 문재인 대통령인데 엄마나 신뢰를 지금 보여주고 있노 그죠 자 그런데 막상 이 뚜껑을 열다 보면 이게 아닐 수도 있대 노벨상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다 그죠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이 우리는 너무나 큰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는 그런 단계가 있죠 그러면 이 딜레마를 빠지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소를 시켜야 되겠죠? 맞나요? 이런 위험성이 있는 것을 해소를 시켜야 된다. 왜 해소를? 자, 올해 김정은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이라는 지뭐 트럼프 대통령에 서 운이 이렇게 낭떠러지야? 올해, 내년, 후년까지는 전부 낭떠러지다. 자기 의지대로 잘안될 수도 있다, 이 말이야. 자기 생각대로 목안될수 자기 이익대로 잘안 돼. 자, 이 이익을 하면 어떻게? 김정은 위원장은 영악하다고 했자, 그죠? 영악하기 때문에 이동과 관련된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이동과관련돼 갖고 이 협상이 어떻게 되기도 또 잘, 운이, 운이 나쁘다 보면 에라라든지 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진행이 잘안될 수도 있어요. 누구말따는 이것만큼 도와주세요 하면, 어떻게, 그래. 이것만큼, 이만큼 도와주려고 하면 이게한개더 얹어갖고 도와주면 될 수도 있는데, 미국에서. 그치? 아, 그렇게 하려고 하마 그치? 무조건 다운되라는 거. <웃음> 이런 상황에서 순조롭게 이렇게 진행태리라고는 안 보인다는 거다, 눈에. 눈에 안 보인다는 거다.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아주 복잡한 이런 위권이라든지 이런 게 취해갖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이 있기로 갈 가능성이 충분히 높아요. 올게는 이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와, 올해와 내년까지는 운이 이빠이다. 그죠? 절정이다. 절정. 그렇게 되면 이런 몇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 트럼프나 우리 김정은 위원장님보다 한참 우에다 그죠? 자 그러면 확률이 이쪽에 오늘의 음, 추측에 되게 되게 되면 우리는 이것도 이것이 우리는 제일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왜? 아 미국이 어떻게 해결 안 되면 우리는 우리끼리 맨날 해봐야 이 답이 없는 거야. 아니? 그렇죠? 그럼 이렇게 되는 것이 좋은데 이게 쉽게 안될 수도 있다 이게 쉽게 안 될. 수. 그럼 이게 쉽게 안 되면 이렇게 갔을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생긴다. 우리 그러면 우리는, 뭘 떠나? 공든탑이, 어떻게 해요? 공든탑이 무너질 수도 있고, 우리는 모래성, 모래성을 쌓을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된다. 우리끼리 한다 하더라도, 이 세상의 분위기를 이렇게 몰아붙이면 또안 되겠지? 자, 예를 들게 되면 또 심각한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자, 이제 일본의 아베, 아베 수사이제 자, 아베 수상은 14번이라. 성질이 거의 똑같아이말이야 응? 우리 트럼프 대통령하고 거의 똑같아요. 아베 대통령은 어떻게, 나도 여기 와있어 지금. 여기, 지금 엄청나게 궁지에 몰려있는 거야. <웃음> 궁지에 몰려있다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자 남북한이 이렇게 이렇게 돼 가지고 문제가 생겨 갖고 남북한은 잘 됐다 손 치자 막 경기선도 하고 이렇게 하고 막 고속도로도 내고 이렇게 됐다고 시작 이제 여어서 부터 어떻게 이것이 잘못되면 이것이 잘못되게 되면 이렇게 어?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거를 경계해야 되는거야 일본과 미국을 한국의 이 통일을 응? 한게 통일이 아니지 우리는 통일이 아니고 아, 각자 도생하는 거에요 어, 같이 왔다갔다 하고 우리는 각자 도생하는거야뭐 괜히 쓸데없이 우리 통일이 하지 말고 갔다왔다 열심히 하고 경쟁으로 하면 돼 근데 이것을 우리는 두려워 갖고 이것과 이것이 이렇게 됐을 때 이것과 이것이 우리가 공작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또 어떻게 또 다른 딜레마에 빠질 수 있어요 왜 지금은 아베 수상은 궁지에 딱 몰려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게 되면 어떻게 이 왕따가 되잖아요. 그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이렇게 잘 되는 것을 남북회담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까자 <웃음> 그러면 나중에 결국또 이런 선이 또 이런 선을 또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이런 선을 그러면 우리는 이래치고 저리 치고 이건 뭐 나중에 나, 난간에 들어갔고 고역을 치를 가능성도 충분히 내지되겠지 이것을 우리는 예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음, 그동안에 우리는 많은 부분들을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경계를 하고 이것이 좀잘 돼가고 우리는 이렇게만 됐으면 우리는 금상첨화 정말로 금상첨화인데 요것이 삐걱 됐을 때 우리가 문제가 생기겠지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나는 이것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안 일어날 수 있도록 나는 우리 나라에서 좀 신경을 좀 많이 썼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자, 예를 들게 되게 되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거 만일 오게 노벨상 준다 하더라도 안 받아도 돼. 왜? 문재인 대통령 다음에 다음에도 충분히 받을 수 있어. 왜? 이것이 진진돼 가게 되면 더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함은 일로케 너무 가쁘게 되게 되면 이것이 거꾸로 됐다 할 때는 하, 정말로 우리가 어? 편안할까? 우리 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우리가 지금 사왔던 것이 이것이 진척이 잘 될까? 하는 것이 잠깐 염려스럽기도 하기도 하거든 이것을 우리는 단적으로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체를 노가 되는 것을 없애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중요하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우리가 수리사주를 뵌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되겠나 자 이것이 우리는 노 했을 때이가첫 번째 문제고 이것이 노가 돼 갖고 이것이 됐을 때 우리는 이것이 두 번째 문제다 그제 우리가 큰 과제가 우리가 이렇게 잘됐다 우리가 잘됐다 손치더라도 북미 회담이 잘안 됐을 때 일본과 어? 일본의 이런 작용들이 많은 영향을 미치는가 하고 그다음에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단순하게 우리가 이 협상이 잘못돼 갖고 비극하는가 하고 그런데 우리가 막상 생각해 보자고요 북한도 어? 김정은 위원장도 아무 대가 없이 그냥 내가 이지금게거는 활떡 벗고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내놔 놓고 모든 것을 포기하라 하면 누가 포기할 사람이 있겠나. 그죠? 자, 그거는 또 어찌 보게 되면 북미 대화에서 정말로 잘해야 되겠지. 그치? 잘하기를 우리는 음, 바랄 뿐일 뿐이다. 그뭐 그러니까 지금은 지켜보게 되는데. 그런데 이거 지켜보려 하니까 지금은 이틀 이티 하다. 그치? 자, 문재인가 김정은 위원장. 문재인가 트럼프 대통령은 둘이는 짝짝이 잘 맞아. 끝내주기 맞아. 그렇다 보게 되면 문재인과 이거는 맞을 수 있어. 그런데 이게 둘이는 안 맞잖아. 그럼 지금 한번 봐봐. 트럼프 대통령과 앞에 안 맞는다. 그지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하고 앞에도 잘안 맞아. 뭐, 하자마자 하면 막 아, 별로 신통차게 생각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어떻게. 그러면 지금 구조가 딱 그렇잖아. 자, 그러면 이 구조 속에서 우리가 NO라는 잘못되는 거. 자 이거는 노벨상입니다 자 노벨상이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히 많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난간을 극복해야 돼요 자 지금 할 일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에라도 더큰 지금보다 이슈보다도 더 나은 것을 만들 수 있어요. 더 나은 것을 만들어 갖고 노벨상을 탈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 세계적인 정세를 보게 되면. 세계적인 정세는 지금 중동과 어디 있어요? 한반도에 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이것이 원만하게 해결이 잘 되게 되면 누구든 타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건수가 많이 있어. 언제든지 탈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단 기회가 단한 번밖에 없어요. 이 북미 회담을 완벽하게 성사할 수 있는 단한 번의 기회다. 그러면 누구인데 줘야 되겠나? 우리는 이 우리 우리는 조금 슬픈 말이지만은 이번에는 우리 민족을 위해서 트럼프인데 모든 것을 몰아주는 방법도 우리가 하나의 우리가 하나의 방법이다. 자 그러면 왜 그럴까 하는 거죠. 왜? 왜 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풀어봐야 되는 거야. 자, 더는 편지에는 가질 걸다 가졌다. 그죠? 그러면 여기 딱한개 빠진 것이 명예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명예 중에서도, 명예 중에서도 우리는 노벨상이 최고일 거야. 그죠 노벨상이 최고야. 그지 자, 그런데 노벨상이 이게 쉽지 않나? 쉽지 않은 거지. 이거는 돈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있어야 이 객관적인 거지. 자 그러면 이것 또한 어떻게 뭐 평화상이기 때문에 이 평화를 이 논해야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온 것을 보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와는 상관이 없는 에이? 굴종 아니면 굴복, 굴종 아니면 굴복 어디게 이뭐해상으로다진행될 거다. 지금 공격적인 거. 자 그렇다 보게 되면 그거는 평화와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노벨 평화상을 줄 실제적으로는 가능성이 꽝이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는 바꿔야 되겠지 이것을 우리 민족들이 조금 합을 해가지고 한번 밀어주는 방법이 어떨까 하는 것이 내 고민이에요 자 오늘로 보게 되면 분비 그런 현상으로 진행되는데 이것이 자칫 지지부진하고 이렇게 밀리 가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둘과 이렇게 좀잘 치댄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큰 나라에 또왕따가될수 있는 거야. 자, 예를 들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밉다 하더라도 일본, 중국, 소련, 미국은 세계 최대의 4대 강국이잖아. 요소에서 우리 작은 남북한이 둘이 똘똘 뭉치다 손 치더라도 이 가운데 놓여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죠? 아무리 우리가 외교를 잘한다 손 치더라도 두개 강대국들이 이렇게 힘을 합치고 둘이 이렇게 떨어져 갖고 있는데 이 사이에 들어 가지고 우리는 뭘 해먹겠나 자 그래서 이 방법인데 이 방법을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를 우리는 한번 고민해 보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탁틀어보세요 지금 내가 내가 누구인데 상을, 노벨상을 안기려고, 트럼프 대통령인데, 노벨상을 안기려고 하게 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나? 어떻게 해야 되겠나? 단순하게 도장 찍는 거, 우리에게 이렇게 하자, 서명하는 거, 이런 거 갖고는 절대 노벨상 받을 수 없다. 내가 그럼 장담한다. 그것만 가지고는 늘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인데, 노벨상 절대 가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 그죠? 자 여기서 내가 이제 좀 조금 하는 것은 우리가 저 민주당 정권에서 지금 먼저 문재인 정부에서 이 밑에 있는 이 참모들이 이번에는 이 문재인 대통령인데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노벨상이라는 데 접근해 나가는 것을 무조건 차단을 해야 돼요, 우선적으로. 우선적으로. <웃음> 참모들이 이것을 차단을 해야 돼요. 절대로 이 노벨상이 문재인 대통령인데 올해는 절대로 이 문재인 대통령인데 노벨상이 오는 것을 막아내야 돼요. 노벨상 탈라고 노력하면 안 돼. 이것을 무조건 막아낼 수 있는 이 참모의 실력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은. 자,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뭘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상 탈수 있도록 조언을 해야 돼. 응? 누구말든 노벨상 깜이 되도록, 그제? <웃음> 문재인 대통령은 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 궁합이 좋 됐잖아. 그 깜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야. 자, 예를 들어고 내가, 어? 아, 우리는, 어? 어? 트럼프 대통령이 수고를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됐지만은 지금부터 전략은 어떻게 해? 트럼프 대통령이 강압을 한 것은 평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이것을 미화를 잘 시켜줘야 되겠지. 너무 공개적으로 해보나? 이것은 절대 공격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 그렇게 미화를 해야 되는 거지. 이제부터는 또 이렇게 또뭐 무역을 쓴다 이런 소리 놓으면 안 되겠지. 자, 세 번째는 이것만 갖고 절대 탈 수가 없어. 시험자를 뭘까요? 이 갖고는, 이 갖고는 문재인 대통령이 둘이서 많이 경쟁을 한다면 절대 탈 수가 없어. 그러면 참모들이 이쯤부터 차단을 해야 돼.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해? 자, 우리 정말로 잘했어. 요 이번에 말 너무 잘했잖아. 응? 트럼파 대통령인데, 음, 상은 주고, 우리는 평화만 가져오면 좋겠다. 이것이 정말로 지속돼야 되는 거야, 이? 이것이 돼. 이거는 우리 개인적인 게큰 문제는 안 돼. 노벨상 까면 안 돼, 이? 우리는 모베상 무리적인 전략이 필요할 것이고, 이제 네 번째, 이제 필요한 것이 있다. 네 번째, 우리가 뭐가 뭐 필요할까? 이거하고 노벨상 절대 못한다, 이 말이야. 아, 외국에 가가지고, 싱가포로 가가지고, 몽골 가가지고, 도장 팽날 찍어봐야, 이거 갖고,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상 타기는 굉장히 힘들다. 아무리 북미 회담이잘 됐다 손치더라도. 판문점을 와야 되겠가 응? 와야. 와야 되겠나? 북한을 가 자, 지금 북한에, 북한을 가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네. 탈 확률이 별로 없다. 이 도장 찍는만 가지고는 절대로 확률이 없다. 그러면 이 확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또 다른 공사가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으로 와야 돼. 여기서 우리는 사인을 잘 했다 하더라도 이것만 가지고는 절대 안 돼. 판문점에 판문점까지 와도 이 사인을 했다 손 치더라도. 이 결과를 따지면 가기가 힘들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줘야 되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 어디서 할 것인지 결정을 안 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여기 와야 가능성이 이만큼 비는 거야. 여기 와야 가능성이 빈다. 이것만 가지고는 절대 불가능해. 내가 보니까. 그러면 여기에 혁신적인 것이 필요한 거야. 우리 민족이 좀잘 살자고 지금 하는 게 우리는 최선을 위해서 만들어야 돼. 그러면 우리가 만든 데 갖고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지만은 할수 있는 일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미국에서 못 하는 거, 북한에서 못 하는 거, 우리가 옆에 중매, 우리는 중매제라고 하면 잘하면 어떻게 해요? 바람은 어떻게? 옷이 세벌이고 못하면 어떻게? 밤이 세 말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우리는 준비하려면 확실히 잘해야 돼. 판문점까지 왔다 해가지고, 사인을 했다 손 치더라도, 이 노벨상이 트럼프 대통령인데 가기까지는 굉장히 힘들다는 거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은 어떻게? 노벨상 탈수 있는 공간은 한반도와 저, 시라, 저, 중동이다. 딱 정해져 있어요. 지금은, 지금은 이제 한반도야. 그러면 한반도에서 해결이 어야만이 노벨상 깜이 되는 거야. 옆에서 뭐 엄지척, 이거 백날 필요 없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염려가 돼서 그런 거야.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상을 타고 나면, 올게 많이 탔다고 한다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 아니면 후년년에 탈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내그 방법은 대답 설명해 줄게. 어, 게 이것이 해결되고 하면 그지? 왜 뻔한 답이다. 뻔한 답인데, 그죠.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하고, 자, 판문점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판문점에서 정전위원회에서 정전을 했다. 손치더라도 여기서 이 사인만 가지고는 막 북핵 없애겠다. 어, 우리는 뭐, 언제를 어떻게 언제까지 어떤... 어? 프로그램으로 이것을 해제하겠다 이 도장만 가지고는 절대로 트럼프인데 이것이 노벨상에 갈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거다 부족하다는 거다 심사위원이라면 분명히 부족할 거예요 왜? 상대적으로 이렇게 아는 것인데 고작 그거 다 만들어난 거 그거 가지고 도장 찍었다 해가지고 이 노벨상 줄것 같으면 누가 얼마나 좋겠나 그거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는 거다 그럼 뭘 해야 되겠나 기억 안 나요? 자, 이제 다섯 번째. 그 참고만 하, 라는 거다. 이. 우리 막뭐 우리 참모 진진에게 엄청난 것들이 있지만은 이것만 갖고 절대로 안 된다는 거다. 아무리 우리가 막 그, 그것을 잘 한다더라도. 자, 이 단계가, 이 단계까지는 안 되니까 우리는 뭔가 더큰게 있어야 돼. 뭔가 더큰게 있어야 돼. 뭐가 더큰게 있겠나? 누구만든 핵 있는 거 처음부터 갔다, 이어붙다, 뭐, 문이 빠졌다, 뭐, 해체했다. 이거는, 이거는 단계별로 진행되는 거니까, 지금 당장 이룰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뭐가, 여러분들 생각에, 뭐가 가장 바람직스럽겠다, 고 생각하냐. 요까지는 내가 풀어줘야 안 되겠네, 그제? 그래, 답이 있을 거니까. 응? 인권 문제? 인권 문제 따지면 안 되지. 이 인권 문제 다시 그는 협상이 안 되는 거야. 아, 너그러, 너그로 우리는, 우리들 해놔놓고, 우리는 최종 목적은 핵과 비핵화 문제와 이 정전 문제 아니겠나, 그죠? 종전 문제다. 종전과 어떻게 비핵화 문제다. 핵 없애고, 우리가 전쟁 끝내고, 너그 잘 사고, 우리 잘 사고, 우리 전부 다 같이 잘 사자. 이거잖아.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 이 정도 가지고는, 트럼프 대통령이 못한다 이 말이야. 판문점까지 오는 거는 트럼프가 제일 잘한다. 여기 와야만 이 얘기 와야만이 해결이 가능해. 그 다른 데 가서는 절대 답이 없다. 나 답이 없다고 본다. 네? 없어요? 내가 여기서 한 가지만 내가 딱 설명해. 한 가지만. 결정책은 이것은 해결돼야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딱 와가지고, 한국 딱, 한국 딱 왔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그 뭐고, 이 판문전까지 오는 거는 가능성이 한 기본 털이에요. 내가 보니까, 기본 털. 다, 그러면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와가지고, 이것이 가능할, 이거는 우리가 만들어줘야 될것 같아. 요 한국에서. 그렇긴 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중매를 잘해 중계를 잘해야지. 트럼프 대통령인데도 그러고, 김정은 위원장인데도 그래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잘해야 돼. 자, 그래서 내 생각으로는, 우리가 이 판문점이라는 이 중견에서, 옛날에 이런 큰, 이런 공간들이 있어요. 정전위원회, 그 해가지고. 여기서 정전을 했잖아. 그지 자, 짧은 시간이지만은. 이건 막 우리 우리나라 기술이고, 우리나라 기술로서는 해결 다될수 있을 거야요 우리나라의 기술로서. 자, 여기서 완전히 비문장치들을 선포를 딱 해보는 거야요 선포를 딱 해보고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출입증만 있으면 왔다 갈수 있고 여기서도 출입증만 있으면 왔다 갈수 있고 여기는 어떻게? 공간이 아니지. 자, 이것이 우리는 인간이 자유롭게 올수 있도록 그, 그러니까 북한 사람 도 오갖고, 한국 사람하고, 이산가족도 만나고, 이 정년협회를 완전히 비무장시시보는 거야. 이 선포를 해보는 거야. 그리고 그 사이에, 어, 트럼프 대통령이 오기 전에, 쫙 해보고, 이 정리 딱 해갖고, 이거 문한 개씩 만들어놔갖고, 면허증만 있으면, 야내까지는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럼 북한 사람 또 오라 고 이거까지. 그리고 완벽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뭐, 이상하죠. 막, 머리 아프게, 이렇게 하지 말고, 응? <웃음> 왔다 갔다 일하지 말고, 여워갖고, 여기에, 지금 막, 근무 짓는 거야. 막, 한 달만 하면, 쫙, 또, 짓는데 하고, 옆에, 만들 수 있잖아. 쫙, 만들어갖고, 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그제? 자, 김정은이 하고, 이건 선포하는 거야. 여기는, 여기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있어야 되겠지, 그제? 그럼 선포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왔다 갔다, 여기서는 왔다 갔다 할수 있잖아. 그제? 자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거는 결정적인 것을 트럼프 대통령만 할수 있는 일을 해야 돼. 뭐겠어요이 비무장 지대는 정말로 좋은 곳이야. 어마만에 좋은 곳이다 이 말이야. 자연 생태계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자 유엔 기구 중에서 유엔 국의 중에서 그 위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트럼프 대통령이 한번 고민을 해가지고 유엔의 이 환경 보존과 이런 게 되는 이 단체를 여여 여 판문점에서 그냥 막막 막 임시로 임시로라도 먼저 딱 해갖고 어떻게 여기 있는 유엔 기구 대표가 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 김정은 대통령하고 아, 위원장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참다 부려갖고 마지막 날다 유엔 개소식을 막 하는 거야. 그거는 유엔 유치인 거는 문제, 그 트럼프 대통령 밖에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어떻게 해? 야, 그렇게 좀 해도 이렇게 되면 되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어게 형님, 동생, 이렇게 할까이가? 형님, 내가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동생, 이렇게 하면 해보자. 그래야 우리 모든 것이 해결잘 되겠다. 그 이거. 그 유행기구 한개다 갖다 놓고 건물 임시 건물이라도 지어놔 놓고 위원장 하나 딱 오는 못에 놓고 여기서 마지막 날 같이 타하러그고 파티하는 거야. 그리고 다음 여태는 여기서 자유롭게 음, 만나면 되잖아. 우리가 막고 뭐 오고 가고 오고 할게뭐 있노? 차 타고 쫙 갔다가 저, 저도 차 타고 오갖고 다 만나고 인사하고 밥 먹고 착하고 그지저렇막 그러면 저게 막 커피숍부터 오면은 잘 되겠나? 막. 이쪽에 만들고 저쪽에 만들고 할 필요도 없어. 그거만 딱 하고, 요거는 우리 이것을 지켜야 되니까, 그치? 유행기구가 보존을 하기 위해서, 이거 딱 정착하고, 만취, 설점만다 없애버리면 되잖아. 그러면 이런 거 만드는 거는 별거 아니다. 우리나라 기술로서는 그 말, 그 문을 한개 갖다 잇는다. 막 속다 속게 하게 되면, 이 조립식 딱그러는몇척짜리더 만든다, 이 말이야. 이 해놓고 이 스포식 하면, 이래, 분명히, 우리가 믿어줘야 되겠지. 한계에서 믿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을, 이 명예를, 심어주면, 이제 그 명예 때문에, 이제, 그분을 못할 겠다니 네 잘못했으니까 내가 못하겠다 소리는 절대로 안할 거다. 이 말이야. 이거 못할 거잖아.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지금까지 한 거는, 북한이 안 지킨 게 맞는가. 이쪽에서. 다른 텐트, 이쪽에서 안 지키는 게 맞는가 생각해보게 되면 어차피 이쪽이 더 많을 수도 있다. 그러면 지켜야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하고는 지금 사이가 좋으니까 뭔가 해도 지금 진행이 착착착착 잘 되나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 그지 이것만 문재인, 그 뭐고, 트럼프 대통령이 딱 하고 나면 그 뒤에 다 내년에부터는 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둘이가 이거 노벨상 감이 남아있는 거야, 이제.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기회가 딱 이때밖에 없는 거야. 이때 한 번밖에 없어.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 절대 우리가 욕심 지기면안 돼. 절대 우리는.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 절대 욕심 지기면안 돼. 내년으로 미뤄. 후년으로 미뤄.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이 안정적으로 이렇게 갈수 있는 길이 안 열리겠나? 그제지 그래서 이거는 수리사적으로 지금 운세를 풀어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이것이 잘 돼가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삼민족의 정말로 미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통일이고 그런 건 나중에 문제고 그건 다른 문제고 이것이 안정화되고 전쟁 안 나고 우리가 다투지 않고 국제에서 국제사회에서 외톨바이안 되고 어, 강대국들이 우리 막 공격하지 않고 우리가 좀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틀만 맞으려도 얼마나 좋은 거야. 이? 그리고 조금 더 나가게 되면 백두산도 가보고 평양도 가보고 금강산도 가보고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럼 다 문제고. 우리는 지금 우리, 우리나라의 최고의 목표는 트럼프 대통령인데 노벨 상의를 안기는 전략이 우리인는 우리 한민족의 미래를 위해서는 선션 뛰어난 전략이 아닐까 자 오늘 하고요. 마치겠습니다.